뭐야? 지금 쭈꾸만 있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푸벅이 <목소리> 스타벅스 신가점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클럽 펠트하동농회에서 오늘 송년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가기 전에 웡잉업 워잉업 워잉업 워잉업 사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8시인데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뭔가 뭐으러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뭐야? 날로 날로 막 날로 괜찮아, 진짜. 막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웃음> 니다고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고고! 고고! 고고! 고고! 고 지금 고트 매장에 왔습니다. 고습니다좀고고가 다시 맞나요? 만나요. 만나요. 족발, 아까 뚱닭 치킨 치킨, 치킨 피자 몇 얼마씩 시키고 그거를 정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양동치킨 먹, 먹어요? 지금 뽀뽀치킨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긴 요 뽀뽀치킨 아세요 알긴 하는데 못먹어야요 진짜 맛있어요 아침에, 낮에 먹어야지 아, 내가 아침. 저만한 애가 가지고 온다 아, 아침에 어, 먹어요지저 12시까지밖에 안돼요안 그러면 뚱닭이 없으니까 안녕 그러면 <웃음> 뭐야, 지금 조금만 주매야? <조금이름이야>? 네, 네. <웃음> 족발, 보쌈 아, 조명? 그거 국, 뭐 국물 뭐국 같은 거는 필요 없으세요? 응? 닭볶음탕? 닭볶음탕 이야 나는 식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안 나오는 거 같아 있으시면 저한번 줘보십시오 국물 이런 거는 자, 뭐 필요 없으세요? 피자 닭볶음탕 보, 족발, 보쌈, 닭볶음탕 한 달에 20권씩 당연히 <웃음> 한 달에 20권 v i p 예요 아 맨날 시키니까 VRC가 될거같불 지가 이제 스랑쇼 하는 거아 그랬어? 된다아네 응. 응. 이거 알아서 여긴 어딥니까? 어 <웃음> 우와 패트샵입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아! 음식을 나누실 거예요? 여보 목박할게 이리 와 아마야 진짜야. 저번에 <웃음> 시어오 <웃음>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 벌써 왔어요? 오이 쉐이크야? <웃음>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 <웃음> 저희 와이프입니다. 왜잘해 바이바이 그니까 한번 어울리는데? 직원이 예쁘다고 여기 <웃음> 아 그거야? 오. 오늘 열일하십니다 어? 이거 나누기만 하는 건데요 진장이 말해 하시죠. 자 우리 필트 가령 여러분, 뭐, 올해 뭐, 우리가 만나는 시점은 그렇게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앞으로 오르도록긴 롱런 하길 우리 바래입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고 우리 필트 앞으로 더 부흥하길. 자, 파이팅.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시면 많이 팅습니다 대단합니다. 여, 아니, 카메라, 카메라. <웃음>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웃음> <웃음> 맛있다. 좋아요. 구독 이거 뭐예요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세요잘 먹겠습니다 어요맛시죠요맛방어요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는요맛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통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있어 음. 음. 죠 네. 예, 이런 다아니에요 그. 음. 아, 저여기에더돈안 밟고? 어? 섞어? 어? 음. 음. 괜찮겠어? 어, 퍼넣어 주면 걸려. 오. 독하다, 야, 이렇게 되면더 도깨지는 거 같아요. 컨테. 도깨기 약 더. 야, 야, 야, 너, 하니, 하니, 지금. <웃음> 이렇게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니? 안녕. 나, 저는, 구독! 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웃음>